그것이 국민이 저희들한테 내려준 소명이고 그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한테 물려준 책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MBN 갔더니 화장도 해주고 하니까 난리 났었다야 돈이 잘생겼다고. 전국이 지금 덜덜덜하더라고요 MBC만 나가겠습니까? 이제 KBS도 나가고 MBC 빼고 다음 나가보자 그래서 우리 경화당이 거구 보수가 아니라 거구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가장 애국적인 정당이고 애국 세력들이 모여있는 자유 대비행보니까 10만명 늘었던데 100만명 달리세요 떠나보세요. 떠나르면 첫번째 야 좋은지 잘생긴네. 두번째 말도 잘하네. 세번째 역시 사나이고 애국자다. 야 이것들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보니까 양당이 장난치는데 이번 총선에 2024년에는 조원진을 중심으로한 자유파 우리 공화당한테 몰표를 줘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가야되는거 아닌가 여러분. 그다음은 뭔? 그러고 2년 6개월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 된다고? 조원진. 그러면 누가 집권 정당이 된다고요? 진실을 진심으로 밝혀야 합 그러고 처벌할 놈들 처벌합시다. 역사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의 이름으로 천하하자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불이건 접해 윤석열 정부는 청산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한 노동이사제